자 드디어 들어갑니다, ,이? 여러분. 삼성 스나채 제대로 한번 가볼게요. 반영이 오나봐, 스나채. 저 크덕, 저크1 6만우치 간다 이번에. 자, 해. 자, 하이. 고 반갑습니다. 아, 일단 사과부터 좀 드리고 갈게요, 여러분. 아, 미안합니다. 아, 미안해요. 미안해요. 우리 코인반, 코인특집, 지난번에 했다, 그죠? 좀 미루고 미루고 안 하려고 빼다가 결국 했는데, 아, 내가 뭘 깜빡했냐면, 이 스네치도 일종의, 저한테는 디버프를 입히지만, 나한테 그게 버프로 당겨오는 거잖아. 그게 이제 페스타한테 먹혀었던 거야. 페스타가 어, 버프 하나를 지우니까, 묵히면서 저거 디버프도 없어지고, 이제 사라지고, 그래가지고, 딜이 좀안 나왔다, 이거거든 시아라게 딱 삼성이 잘 떴을 판들이 또다 페스타판이었어.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감히 고인반 형을, 어? 고인반. 고인반 맞지 뭐. 고인반 형을 너무 고인 취급하지 않았나. 그래도 고인 취급일 것 같긴 한데요. 그래도 뒤 상당할 수 있어요. 상대도 깎았고 자기도 올라간 상태에서 삼성 드레인 쳐봐야 된다. 이거 아니야. 자, 오늘 한번 영상과 뽑아보겠습니다. 자, 결투에 들어갑니다. 어, 페스타 아니다. 일단 페스타 아니고 페멀론하고. 어? 투구왜 이렇게 났노? 자, 일단 공부를 시키면서. 자, 요정도, 이 요정도. 이 템이 빠진 AI 같아요. 아, 폐잘 떴으면 그지? 여기서 실음 오늘 세게 하고 가는 건데, 폐가 왜 이렇게, 아, 이게, 이게 잘뜬 거야. 원래는 이게 잘뜬 건데, 어? 우리 반 형, 와, 템 빠진 AI도 딜 세다. 우리 해멀 누나는. 누나, 무서워요. 자, 죽지들 마시고. 어패물로라는템안 빠졌어 보니까 템 빠진거는 저 옆에 다섯들이 누구 빠진거 같거든 아 어, 잠깐만 레업이 많이 나왔어아 됐다 됐다 아 공불당했네 씨. 야 반영 죽으면 안돼 지금 반영 이제 드디어 아이씨 뭐야 이거 한번 할때 됐는데 우리 형 빠상으로 사망을 해버렸네 약간 오늘은 아, 승패했냐. 오늘 진짜 고인반영의 그 멋진 그 한순간 우리 꼭 봅시다. 자, 두 번째 트라이. 어우, 34만 5천이다, 야. 페말루나. 아 잠깐만. 야, 순서가 좋은데 사람인 것 같은데. 야, 끝났다, 이거. 우와. 괜찮아 강등돼도 돼자 세번째 스트라이 아와 씨, 좀 무서운 덱들이 많이 들 서식하고 있는데 우리 고인반형이 어떻게 할수 있겠나 싶기도 하지만 오늘 한다 한다 이말이야 자패 떴다 아 정말 디버프 면역이네 지금 아씨개절이네자 라인하르트 디버프 면역이라서 야 잠깐만 라인하르트야 우리 반형 패 지금 떴다 죽이지 마세요 어 사람이다 사람이면 차라리 잘 됐어요 우리 반형은 아무것도 뭘 할지 모릅니다 아, 나, 진짜, 이씨! 자, 아, 슬슬 열받지하는데 자, 아니야, 아니야. 오늘 열받지 않아요. 다트째 들어갑니다. 페스타가, 페스타, 어, 나가. 자, 오트째 들어갑니다. 뭐야, 또 농개야, 이번에는? 농개다. 설마, 그 막, 아, 죽었네, 씨. 농개도 또 더럽게 맷집 약한 용 농개였구나. 자 계속 아또넘겨네뭐씨 오늘따라 왜 근데 츠 씨가 와피 삼만짜리 해를 버려야 받을 거 아니야 와씨 이승짜리로 참 침공이 할까 아니야 삼승 만들 때까지 참는다 정말 보호막 쳤으니까 네가 보호막 친 거야 고맙다 보막어와씨왜 저렇게 약하냐 보호막도 아나 진짜 아니 우리 해바라나 그렇게 뒤이센 누나가 아닌데 뭐 옷을 벗고 있는 애들 왜 저런 노지금 자꾸. <웃음> 자뭐 칠트쯤 되나 아 칠트 좋아요 자 일단은 어이 잠깐 사람이다 사람이네 닉네임이 사람이신 닉네임이네 개섭 됐는데 자 일단 세장을 다 던졌습니다 자반아 이럴때부터 반패가 안떠 잠깐만 두장 올리면 안 맞는데 아씨 버프 사용 불가 <웃음> <웃음> 그니까 반영이 뭘할수 있는 시대가 아니야? <웃음> 고인 반영이 자 오케이 아 삼성 가까지는 안돼 2성 삼성 아 잠깐만 패서가 고통 없이 죽여주면 오케이 감사합니다 차라리 그 누나를 죽여주세요 우리는 이기는 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한 번만 포기해주세요 진짜 그러안 좋을 것 같아요 죽네 씨. <웃음> 이거 우짜끼고 이거 자, 8트째 갑니다. 해몬룬하고 348,000. 오 씨, 잠깐만 보자. 패가 어. 아이 또 사람이 야미치 무섭 무서워, 무서워 죽겠네 진짜. 일단 한장 올려 놓을게요. 한장 올려 놓고 이 잘하면 오늘 될수 있다. 이번에 잘하면 될수 있다. 그렇지? 뭐프 빨리 금뭐 없고 뭐 없지? 또 내가 깜빡하는 거 없지? 자, 이번에 될것 같아. 될거 같아. 잠깐만 지한테 올리고 아씨 잠깐만 그렇지 아 그것도 소멸기는 나오고 우리 반영 소멸기 맞다가 죽을 수도 있다 반영 아 일단 말이죠 삼성스렌치 당겨 놓을게요 어차피 턴 괜찮으니까 그 사이에 못하면 어차피 죽는거야 아낄 때가 아니야 스렌치 한번 당겨 놓고요 공불 들어가도 와저 덱은 쓸게 많아 자 있긴 있는데 아이씨 코서저거 또 하네 아두통 공불이야 못살아남을 것 같은데 여러분 아. 자 우리도 공불은 나갑니다마는 두개밖에 안 까매졌어 이게 딱 한번만 진짜 제발 어, 살았다. 야, 삼성 스네치. 야, 삼성 스네치의 힘이. 아, 두통 공물만 했으면 이제 드디어 한번 가는 건데, 씨. 다시 삼성 스네치를 만들어야 되는데. 할수 없다. 이성 스네치 정도 해놓고, 이번에 막 바로 터지고 난리 난단 말이야. 죽는단 말이야. 자, 이성 스네치에 드레인 파파파한번 진짜 좀 부탁 좀 드리면 안 될까요? 예? 아, 나 진짜 개... 열받네. 형, 영상 좀 찍자! 와, 이걸 놔두고 내가 죽어야 돼? 이 삼성들을 놔두고? 아. 하... 챔피언 3으로 강등됐다. 상관없어요. 예. 우리 고인반 형이 빛나는 모습 볼 수만 있다면. 자, 좋아. 아하, 패가 안 떴어. 끈타로 들어있고. 파라락, 색감 맞죠? 이번에한번 진짜 안떴다 2성, 3성이라도 한번 볼게요 이번에 자 간다 드디어 자 2성에 3성 그지? 내가 좀 실수하는 거 없지? 스네치 땡겨졌고요 어? 아, 땡겨졌고요 어, 빡빡 어? 자 그래 오케이 오케이 어? 자하일이 보물 돌리고 있었으니까 그 뒷... 아 혹시 죽여주마 아. 아. 아. 아. 아. 자 우리 고인바 형이 잘못한 게 아니다 어? 자반형한번더 보여주세요 스네치는 비록 없지만 예, 팍! 팍! 5만 7천인데 <웃음> 아무리 스네치가 없다지만 <웃음> 와 삼성이 5만 7천인데 이게 10터째 들어가는데 내 생각에 내가 벌칙을 받고 있는 것 같아 어, 벌칙 내가 어, 베스타 개금을 감히 어, 깜빡해서 어, 참, 이런 벌칙을 받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좀두상좀 좀 떠줘봐봐 진짜 확 아, 아니 이형폐좀잘 그 떠지 보세요 다이언트 공 돌릴 거 아니야 공돌리서안 되고 페스타 만나면 안 되고 라인 하르트댕한테는 딜이 안 박힐 거고 뭐 언제 보여줄 수 있어? 야 이거 언제 보여줄 수 있는데 이형아 이거 어떻게 어 잠깐만 폐가 떴구나 아잘뜬건 마이... 아니고? 자, 공부를. 와우, 전체 색감은 색. 아, 이게 또한턴 안에 다쓸 수가 없어. 그러면 차라리 여러분, 이렇게 할게요 미리 올려놓고 공부를 한번더 이어가자. 더 이어가고. 자, 됐지? 각 나오나? 자, 한번더 공부를 이어가면서. 자, 삼성 제대로 떠있어요, 지금. 오, 야, 저거 맞고 죽었으면 진짜. 자, 드디어 들어갑니다. ,이. 여러분, 삼성 스나치궁 쓸까? <웃음> <웃음> 근데 봉을 안 돌리고 있어서 제대로 한번 가볼게요 <웃음> 반영이 오나 봐신네챔토크덕토크덕 <웃음> 16만원 째 간다 이번에샷빡빡 <웃음> 28만원 째 됐나 봉도 안 돌리고 있었어. 이게 한계다. 아씨, 갑자기 겁나 험하네. 잠깐만, 이게 내가 이 정도 험할 줄 몰랐다. 아니, 솔직히, 잘 말하면 이거 한, 전체기 한4 50만 뜨는지도? 이런 약간 그런 기대감이 있었어. 페멀로나 같은 뒤로 60, 60만 원 같은 거 나오는 거 아이가? 자, 반영 한번더 보여주세요! 간다! 자, 스트레치 아직 땡기 더 있다. 삼성! 홉! 어, 빡! 홉! 28만 주. 이게 한계다. 알았지? 하하하하하하하. <웃음> 나이번에 실험 확실 했다 어? 형 벨, 벌칙 받은거야 형 캠피언상까지 떨어지 가면서 이 정도면 진짜 벌칙 받은거다 어, 개 거지같은 딜이네 진짜 어이고 야, 우리 반을 아마 다 죽었다 생각하고 그냥 던졌을거야 그러니까 반이 스네치 때문에 살아남았어요 대단한거 아니가자 이번에 어떻게 할거냐면 자 봐봐 봉 안돌리고 있고요 그나마 동속인 누나 한명이라도 따고 가보자 자 궁받고 궁받고 드레인 엄청나죠 이거? 막 50% 땡겼던가, 궁이? 팍! 워! 279,000! 만 루아를 잡았어! 팍! 팍! 자! 거인마 형이 패만 루아를 잡았다. 이 정도면 뭐 거의 뭐 깜짝 놀랄 일 아이가? 아직 안 죽었어요. 스네칭이 기운이 남아있어가지고 아직 저 깜짝 놀랄 수 있어. 야! 저 발을 죽여야 되겠다! 큰일 났다! 이러면서. <웃음> 큰일 났죠? 놀래버렸니? 스네칭의서 이미 이제 없구나. 자, 그래도 우리 마지막 하자! 9,000, 야, 구천. 잘 봐가지. 착! 착! 우리 방을 두번 죽이고 세번 죽이고 이제 그만하자. 충분히 벌칙을 받았다고 생각해요. 예, 찍다 보면, 균형이 너무 많잖아. 그래서 내가 한나씩 놓칠 수가 있어. 뭐, 댓글 볼까? 형베스타 계급 모르는 거 아니야? 이랬는데. 내가 그걸 모르겠니? 그냥 까먹었어. 미안하고, 이 정도면 충분히, 충분히 을 다했다. 최선을 다했다. 진짜. 우와! 이거, 고인반 형 110만 딜 했어요. 110만 딜. 고인반, 수고했어요. 이제는 헤어집시다. 이제 안 한다.